안녕하세요 임팩트 리더 지원입니다. 2 부에 1,200일에 축하합니다. 이름이 생긴 1,200일이 대요 저희는 데뷔한지 1,400일이 됐고요. 어 정말 시간이 빠르죠. 제가 초록머리를 하고 롤리팝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요. 응? 텐션 높게 음방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블리스 골스로 해보고 텐션업 네가 없어 노래가 나오고 빛나도 나가고 더현이 또 나가고 나나나도 나고 오올리도 나고. 오 막 이런 시간들이 되게 긴것 같으면서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천일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옆에 있어줬다는 건그 천일 동안 네, 뭐 가슴 아픈 날도 있었고 웃는 날도 있었고 그런 12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는 거 그리고 음 제가 뭐데뷔하고부터 암흑기라고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아무 기 동안에 조그만한 불빛이 되어줘서 항상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지금은 그 불빛들이 모여서 너무 커져가지고 저희 이푸들 볼 때마다 눈이 부셔 죽겠어요 어어어어 시력 어떡해 아, 아무튼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이푸들 1200일 동안 너무 고생했고 1200일이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저는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항상 제가 공연에서도 말했듯이 공연장에서 만나서 서로 울리고 서로 웃기고 서로 만약 이렇게 행복하게만 사는 그런 행복한 동화 속에 임팩트와 이 부의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해요. 우리 그런 동화같은 삶을 삽시다. 아시겠죠? 1200일 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천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혹시 그냥 이 노래를 불러봤어요 왜냐면 제목이 그냥 천일 동안 일어서 불러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 이상입니다 음 저희 임팩트와 이프가 만난 지 1,400일이 됐고요 그리고 이프라는 이름이 생긴 지 1,200일이 또 됐습니다 어 정말 역사적인 날인데요 어, 박수! 효과음 짜대잔 받아주시고 yeah! 어, 정말 천일이라는, 천일이 넘는 시간 동안 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너무 많은 좋은 추억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저희가 만나지 못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음, 한국 그리고 또 세계 각지에 계시는 우리 이쁜 분들 너무 1 2 0 0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천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무대를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 음, 앞으로도 정말 어, 임팩트가 끝이 나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음,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의 힘이 돼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프 여러분. 저희 임팩트가 어, 데뷔한 지 1,400일이 됐고 이제 이프가 제이 탄생한 지 1,200일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어, 가장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1400일 또 1200일 어떻게 보면 정말 길고 긴 시간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긴시간 동안 음, 여러분들께 좀더 많은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과 어, 무대 위에 저희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죄송스러운 게 큰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언제나 우리 임팩트 옆을 지켜주시는 우리 이프 여러분들 어, 1,400일 동안, 1,200일 동안 어,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에 대해서 보답을 더 크게 못 해드리는 것에 대해 좀더 죄송할 뿐이에요. 한국에 계신 부분들, 또 일본, 또각 해외에, 해외에 계신 이 부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감사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희 마음만큼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임팩트 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지금같이 꾸준히 저희 임팩트와 함결같이 어, 계속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요 너무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팩트의 1400일 그리고 우리 이프가 탄생된 지 1200일이 되는 날이죠 네 정말 어,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어, 진짜 사실, 저희 임팩트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희가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우리 이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프들이 너무 따뜻하게 저희를 안아주기도 했고, 또 너무 큰 사랑도 보내주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힘이 될수 있는 응원도 많이 해줬고, 같울어줘 주고, 같이 기뻐도 해주고 같이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감사한 마음 정말 잘 알고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팩트를 많이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들이 저희를 많이 보고 싶어 할텐데 어 저희가 더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또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볼게요 저만 믿으세요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임팩트도 너무 축하합니다 앞으로 또 너무 많이 사랑할 거고 지금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 여러분들. 저는 임팩트의 문재입니다 어, 저희 임팩트가 데뷔한 지1사0 0일 그리고 이프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도 1,200일이 됐대요. 어, 저희가 처음에 데뷔를 한 것도 엊그제 같고 이 불을 만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날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데뷔했을 때는 감사하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제가 받고 있는 이런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너무 어렸다 보니까 그 크기를 미처 다 알지 못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제 자신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이런 나를 그냥, 나 자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따라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400일 동안 임팩트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임팩트 문제로서 이프 여러분들에게 어,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안녕 이프 1 2 0 1일 축하해 내 축하하는 마음 모르면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너무 해해 끝났지롱 <웃음> <웃음> 이 임팩트 아, d